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징가품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멀리 전남 영양군에서 프라다 제품이죠 프라다, 네, 프라다 프랑자 지갑을 언박싱하면서 징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어디서 문의 온 거죠? 서식인에서 문의 왔습에서지식인에서 문의 왔고에서월달한달 달 동안 무료 시간에서 이벤트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0시택배비1 0시에넣어서보내주셨네서 사진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였에데 실물과 사진 감정과 시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1 0시서1 0시 이분께서 선물을 받으셨는데 진품인지, 맞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사진과 실물이 좀 있나요? 차이가? 어, 완전 있죠 실물이 제일 확실합니다 실물로 보고 저희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죠 이런색깔도다 있네요 남성 지갑인가요? 남성 사피아노 반지갑입니다. 사피아노가 음, 가죽 이름이죠? 아니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음. 이렇게 해놓은 이, 이렇게 이 가공 처리한 거를 사피아노라고 하죠. 음, 가질이요 네. 예, 맨질맨질한 것도 있고 또 오돌도돌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피아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요 바깥이 네이비 색상이고 내부가 이렇게 블랙 색상인 걸로 봐서는 아 색깔이 다른가요? 네, 양색 나는. 잠시만요. 아, 남색과 검은색이군요. 네, 음. 색깔이네요. 우선 로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프라다. 사용감은 있지만 여기 프라다 메탈 로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풍 같아 보이네요. 네. 어. 또 내부에도 보겠습니다. 어 내부 프라다 로고도 아주 짱짱하게 잘 박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Made in... 아, 밀라노라고 써요. 프다 밀라노. 이 사피아노 제품의 뭐큰 특징이라던가 뭐 생겼네. 사피아노 특징은 스크래치 잘 안먹고 아. 그 이렇게 변형, 다른거에 다른 비해서 변형이 잘 안되고 스크래치가 안먹으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음. 좋아서 바깥쪽이 남색인거죠? 제... 그러니까 네, 네이비색 음.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자, 이거는 이 카드는 프라다에서 발행하는 프라다 보증서고요그 네. 다음에 프라다 매장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사인과 날짜 이게 들어가는데 그냥 다른 할인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셨을 때는 여기에는 빈칸으로 블랭크 되어서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거 블랭크 됐다고 가품은, 가품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이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별도로 발행해 주는 카드인데 이건 종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네. 8번, 바코드 8번 보시면 요거는 한국 바코드입니다. 음, 이것도 가품이 있는 거네요. 이것도. 똑같이 만듭니다. 가품도 아하.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요. 여기 보니까 연도가 2017년도 생산된 제품이고. 이 제품의 품번은 EM. 0513이 M0513을 치시면네 아, 주시면은 요요 예, 제품이랑 똑같은 음, 똑같은 제품이 이게 품번으로 뜨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블리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두 가지 색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네이비 색상 그다음 내부는 블랙 색상이 뜻이고요. 아 이쪽이 비블리코라고 쓰여 있네요. 네 비블리코라고 거예요? 써 있고 음. 그다음에 사피아노 비블리코 사피아노 바깥에 재질에 비블리코스컬러라는 뜻이죠. 아, 여기도 그래. 똑같이 아, 돼 네. 있죠. 여기에 사피아노 비블리코. 그다음에 이거는 컬러 어, 발티코네로. 발티코는 발틱해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네이비 아, 색깔을 발틱해 색상으로 얘기하고 네로는 이 블랙 색상을 여기서는 네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괴런티 카드도. 폰트도 다 이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아 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는게 네. 써져 있고 안 써져 있고 가 면세점이면 써져 있고요. 면세점, 백화점 판매는 써져 아. 있고 날짜까지 언제 판매된 요거 데이트까지 다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구매 해외 구매대행 요런거 할인점, 아울렛그 음. 제품들은 여기 모두 써져 예, 있지 않고요. 음, 블랭크 대어 음. 나옵니다. 네. 케이스도 뭐 케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케이스보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쇼핑백. 브라더. 아 쇼핑백도 가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가짜도 풀세트로 다 만드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자, 좋습니다. 친구분한테 선물 받으셨는데 요 사용감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정품 선물 받으셨네요. 음,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정품을 선물 받으셔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포장해서 아 보증서 발행해달라고 했으니까 8월달 무료 이벤트 기간이므로 저희들 무료로 정품 보증서를 발행해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시지 그레소였습니다. 폴스드윙 대표님 이었습니다.